하면서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너희가 제일 중요한 게, 어, 이거 봐봐 이거 봐, 선행사 찾는 거, 관계행사 선행사 찾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 네. 자, 관계행사에 자 먼저는 번지수를 얘기해 볼게요. 번지수를 뭐 이런 거 딱딱 묶으면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한 시켜나가자. 네. 일반적으로 분모는 느껴요. 여기 이미 주어 동사 나왔죠? 다음에 여기 목조가 나왔는 이렇게. 자, 먼저 얘 선행사 될수 있어 수 없어? 어, 이거는 치고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건 kind of 이잖아요 k 인더 d 이니까 이렇게 명사를 치고 들어가요. 여기가, 여기까지가 목적이야요 그래서 결국 첫 번째 선행사 나오는 게어스페 e c i a l k i 이게 선행사 1. 봐 선행사 후보 1. 됐지. 전명으로 묶이죠? 전명으로 묶이면서 그들 자, 자녀들, 어, 선행사 2. 후보야후보요 아직 결정 안 했다.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선행사일까요? 대어트복 묶어줍니다. 어디까지? 두 번째 동사, 자, 없어? 끝까지 묶어주면 요관계동사 범위는 관계동사부터 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동사부터 어디까지? 두 번째 동사, 앞까지 묶어줍니다. 두 번째 동사 없으면 끝까지 묶어주면 됩니다. 자, 내가 해야 될거 뭐라고 했어? 선행사 찾는 거라고 했잖아. 어, 선행사. 그럼 얘는, 얘는 잘 봐. 얘는 일단 주어있어요. 그러면 축격은 아니네. 아니네. 100% 목적격이겠네 목적격이고 선행사가 사람일까 사물니까야 이거 아무리 바라봐 봤자 소용없다고 그랬지 내가 데리고 들어와 그럼 여기 있잖아 타동사가 여기 있네 눈앞에에서 느끼다 이게 전명으로 묶이면되잖아다른 자녀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들은 부모들이죠 부모들은 특별한 사랑이 있어 특별한 사랑을 느낀다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을 느낀다? 데리고 들어가. 어떤 거? 얘 들어가. 어, 그들 자녀들의 자녀들을 느끼지 않는다요?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 아니지. 그렇지. 얘가 들어와 즉, 선행사. 선행사원이 들어와서 뭘로 들어간다? 목적어로 뭐 들어갈 수 있다. 확인됐지? 그지? 그래야 자연스럽거 아니야. 여기까지 다해석 됐잖아.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을 느낀다는 얘기야. 근데 그 부모들은, 어? 그 특별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는. 답답해니? 어? 자, 그럼 내가 여기 지금 강조한 게 뭐예요? 선생사 자체. 선생사 자체를 잘못 찾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 만약에 이게 주격이었다면 비동사의 또는 유동사의 숨을 지배하기 때문에 선행자가 단수 있고 복수 있는데 잘못 찾으면 뭐 어떻게 돼요? 뭐이 지가 맞다 보지 아가 되어야 되는데 어,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이게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문제가 될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아 이거 안 좋아요. 목적적이구나. 왜? 들고 들어가 봤거든. 목적적이 들어가네. 저기 딱 들어가네. 그지? 직접 지켜도 가능한 거야. 끊어서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느 느껴 뭐를 특별한 종류의 사랑을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다시 그리고 부모들은 느끼지 않아? 뭐를? 되고아 특별한 사랑을 느끼지 않아.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 그러네? 깔끔하잖아. 이렇게 정리되어야지. 그럼 자, 지금 해서해서했어 했어, 했어. 이걸 우리는 뭐야? 명작하는 거야. 이걸 다 지우고서. 다 지우고 계속한다니까? 기억해? 한글로 써? 근데 한글만 보면서 계속할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치? 어, 우리의 부모들. 페어티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 느낀다, 뭐 이런 식으로. Fear o a special kind of love. 누구 대해서? 자기 잖아요 Uh, for, uh, FOR THEIR CHILDREN 이렇게 나오죠. 오음이빠져나요그 다음에 관계서대소나왔죠 uh, THAT THEY DO NOT FEEL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목적이 들어가 있고 느끼지 않아 뭐에 대해서 FOR OTHER CHILDREN 다른 자녀들에 대해 이렇게 영적이 되는 거야. Uh, uh. 내가 영적 가장 쉽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근거야. 해석할 때 직통 직계가 명확하게 지켜주면 이게 역으로 가면 바로 복귀하면. 한번집톡시켜놓고그 자리에다가 넣어주면 이게 영작이라고.